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의 한국어 음성합성기 보이스 텍스트입니다. 불타는 청춘에서 DJ 다크의 멤버 이하늘이 청춘들과 함께 대마도로 여행을 떠났다. 등록되지 않은 버전입니다. 9일 오후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불타는 청춘에서는 대마도에 가기 위해 배를 타 준비를 하는 청춘들의 모습이 그려졌다. 대정상적인 등록 상태입니다. 이날 방송에는 강문영, 이현수, 김국진, 구본승이 부산항에 모였다. 등록을 필요로 합니다. 네 사람은 이번 여행의 여권과 수영복, 국제면허를 가져오라는 지시를 받았다.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의 한국어 음성합성기 보이스 텍스트입니다. 이현수는 국제 면허는 렌트를 위한 것이고 수영복은 야외 온천을 위한 것이 아닐까 추측한다라고 말했다. 등록되지 않은 버전입니다. 이후 네 사람이 대마도에서 맞이한 새 친구는 다름 아닌 DJ 다크의 멤버 이하늘이었다.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입니다. 이 버전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이아늘은 낚시를 굉장히 좋아한다며 대마도에서만 무려 1년 중 4에서 50일을 보낸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등록하시려면 보이스웨어로 연락주세요. 이후 본격적으로 차를 빌리고 숙소를 구하기 위해 움직였다. 이 버전의 동시 지원 채널 수는 한개입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한개의 채널만 사용 가능합니다. 먼저 차를 빌려야 했고 김국진은 이 연수에게 연수야 너가 일본어 좀한다며라고 말했다. 등록을 필요로 합니다. 이에 모두가 이 연수만 믿고 일단 렌트카 가게에 들어갔다. 이 연수는 유창한 일본어 실력으로 날짜와 시간, 차의 크기까지 꼼꼼하게 체크했다. 이 버전의 동시 지원 채널 수는 한개입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한 개의 채널만 사용 가능합니다. 그뒤 차를 직접 보여달라는 제안까지 하며 일사천리로 렌트카를 빌렸다. 등록되지 않은 버전입니다. 그뒤 대마도에 자주 왔던 이 하늘의 가이드대로 대마도의 맛집을 탐방했다.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입니다. 이 버전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이 하늘이 추천한 맛집에서 즐거운 식사를 마친 청춘들은 이어 집 구하기에 돌입했다. 등록을 필요로 합니다. 역시 이 하늘에 추천하는 집 위주로 돌아보았고 밤이 깊은 시각 넓고 따뜻한 집을 마침내 구할 수 있었다. 등록하시려면 보이스웨어로 연락주세요. 따뜻한 물과 시터를 확인하며 만족해하는 이연수과강문영을 보며 이 하늘은 여자들이 좋아하니까 존네라고 말해 웃음을 줬다.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다음 날이 하늘의 낚시 솜씨가 펼쳐질 예정이어서 더욱 기대를 모았다.